동영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매우 쉽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주변 분들에게 초보왕 소문도 내주시고 이병골프학교 소문도 내주세요. 그리고 멤버십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왼쪽 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아니, 스윙이 뭐 그래, 뭐 백스윙 되는 게 오른쪽 스윙이고 뭐 다운 스윙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 왼쪽 스윙이겠지.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었죠. 오른쪽 스윙은 오른쪽에서 모든 걸 끝내고 왼쪽 스윙은 왼쪽에서 모든 걸 끝낸다고 그랬어요. 그 배경은 뭐였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윙 중에는 컨벤셔널 스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관습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오래된 스윙을 컨벤셔널 스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프로들은 컨벤셔널 스윙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본인의 스윙을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 스윙이 정상적으로 모두 채택되는 건 아니에요. 어, 오른쪽 스윙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영상을 못 보셨으면 가서 보시고 오셔야 되지만 오른쪽에서 뭔가를 들어서 빡 해결한다고 그랬어요그 배경은 뭐였냐면 가장 이상적인 건 양쪽 180도, 그래서 오른쪽으로 회전 90도, 그 다음에 치고 이쪽도 촥 90도 해서 180도를 치면서 만들어준 게 가장 아름다운데 어허, 현실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다리찢기 하는 것처럼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이쪽까지 90도, 90도 다 쓰는 1 8 0도를 쓰는데 젊은 선수들, 여기 나이 든 선수들은 그렇게 못 씁니다. 근데 우리의 유연성을 보니까 한 120도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백스윙을 오른쪽이 특화된 사람들 그냥 오른쪽을 다 쓰고 빡 때리고 이쪽으로 남는 30도는 그냥 대충 짜투리로 쓸까? 아니면 왼쪽이 특화된 사람들은 백스윙을 조금만 들고 유연성이 안 좋으니까 이쪽을 아예 확 당겨가지고 돌려서 다 써버릴까? 이제 이런 생각이 된 거죠. 왜냐하면 저도 교습가라서 처음에는 이쪽 다 가르쳐주고 이쪽 다 가르쳐줬더니 뭔가 엉성해. 다처음면서막 이런 식이 돼. 아, 왜 스윙이 저렇게 나올까? 결국에는 유연성이 안 됐던 거예요. 어, 그렇게 해야만 잘 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쳤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10년 전쯤부터 제 몸도 변하기 시작을 했고, 이 유연성 측면에서. 어, 그래서 그분들과 아, 눈높이를 맞출 수도 있었고, 이해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아, 유연성이 이거밖에 안 된다면, 한쪽 스윙을 개발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겠다. 왜? 골프는 양쪽을 다 써야 풀 점수를 주는 게 아닌 게 아닌 거니까. 참 말이 어렵다. 그렇죠? 다 써야 되는 게 아닌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지난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스윙할 때는 오른손으로 쓸 때는 중지와 약지의 이 롤링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왼손으로 쓸 때는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의 이 동작, 롤링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그래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니까 밀면 열리고 당기면 닫히고 밀면 열리고 당기면 닫히고이 기계가 딱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만 들고 지금은 그 태풍 스윙의 뭐 어깨 뭐 몸통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단 클럽 페이스를 뒤집어 덮어 또 말씀드리면 옥 선생님 옥 선생님은 골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약하신다면요 어 골프 스윙은 뒤집어 덮어입니다 뒤집어 덮어만 할줄 알면 여러분들은 다할수 있습니다라고. 굳게 믿는 게제 골프 철학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살부치가 생기고 몸통이 생기고 사람 모양이 생기고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왼 손가락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클럽 페이스를 이완시키면서 열고 수축하면서 닫고 벌리면 열리고 닫, 당기면 닫히기도 있어요. 그러면 약간 벌리면서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쭉 당기면. 이렇게 덮이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오른손을 쓸 때는 이쪽을 90도, 이쪽을 뭐 치다가 남는 짜투리를 쓰는 거라면 이쪽에서는 내가 굳이 백스윙을 많이 안 가고 약간 보리좀 열고 이런 식으로 돌려줬을 때 스윙을 크게 부담없이 할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보왕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모르시지만 저를 오랜 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니 옥 선생은 스윙을 굉장히 간결하게 하는데 어떻게 거리가 나지? 거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 덮어라는 게꼭 살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옥스윙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로드 투더 옥스윙이에요. 옥스윙으로 가는 길. 그래서 옥스윙으로 가는 길을 하기 위해서 셋업부터 L2L, 그다음에 절대 스윙, 그다음에 태풍 스윙, 그리고 이 오른쪽 스윙과 왼쪽 스윙에 대한 개념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왼쪽이 특화된 분들 이렇게 L2L을 해봤더니. 어, 나는 왼쪽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왼쪽이 특화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잡이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옥스윙2로 바로 넘어가야 돼요. 제그 프로그램을 보면 옥스윙1이 있고 옥스윙2가 있고 그리고 옥스윙3가 있는데 옥스윙2로 바로 넘어가서 숙달을 하고 옥스윙3는 옥스윙2 타입으로, 그러니까 왼쪽 타입으로 몸통 스윙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그 저는 어 여기에서 지금 스윙을 뭐 제가 드라이버 치는 방법 또 우드 치는 방법 그걸 갖다가 좀 개괄적으로 쭉 이어가긴 할 텐데 정말 디테일하게 스윙 개념을 배우신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옥스윙 가서 그 12주 과정이 있거든요 12강 그걸 보시는 어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뒤집어 덮어 더퍼, 뒤집어 덮어에서피니시까지 이렇게 오는 그래서 나는 백스윙은 굳이 크게 들고 싶지 않고 들 수도 없고 그냥 왼쪽으로 잡아 당기면서 쭉 피니쉬까지 가는게 훨씬 더 편해요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왼쪽에 특화된 분이고 나중에 옥스윙2로 가셔야 되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을 단념을 시킨다면 오른쪽도 잘 쓰고 왼쪽도 잘쓸 수는 없어요 그냥 불가능해요 그냥 포기하세요 그냥 포기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만약에 오른쪽을 좀 쓰고 싶다면 옥스윙2에서 조금 더 밀어서 가는 방식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옥스윙2를 하기 위해서는 옥스윙 1으로 공을 때리는 본능적인 훈련이 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2로 넘어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옥스윙 시리즈 가면 여러분들이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 저희 홈페이지, 이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 보면 가입 버튼이 있어요. 구독 버튼이 있고 가입 버튼이 있는데 가입을 누르시면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옥스윙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계화된 커리큘럼으로 골프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스윙적인 사명은 다 했네요 초보왕이 왜 필요한지 정말 답답했고 너무 빙빙 돌아가는 게좀 안타까웠고 여러분들의 신체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돼야 하는 것처럼 스윙을 배우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오늘 지난 시간에 오른쪽과 오늘 왼쪽을 통해서 분명히 구분을 해 드렸습니다 물론 그 중에 양쪽을 다쓸수 있는 분들은 컨벤셔널스윙을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굳이 한다면 왼쪽으로 쭉 가다가 왼쪽으로 오는 왼쪽 스윙 타입으로 하시는 그 태풍 스윙 타입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드라이버 치는 방법 그래서 드라이버 시리즈를 가게 될 거예요 초보왕, 드라이버 정복하기, 초보왕, 우드 정복하기 그런 식으로 가는데 몇 편씩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그때 생각나서 이게 좀 괜찮겠다는 걸 제가 커리큘럼을 잡아가지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초보의 입장에서 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 스윙적인 접근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요령을 접근하는, 요령적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좀 생소한 그런 체를 잡고 여러분들이 이제 치게 될 거예요. 어, 기대해 주시고, 이제 실전으로 각 클럽별로 배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드라이버 시리즈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